나도 좀 쨍하게 살고 싶은데 아참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야박해 너만 자꾸 망신을 줘 옆을 돌아볼 여유 따윈 없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문제라며 모든 일들이 갑자기 뒤엉켜버려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나도 너무 힘들면 그래서 뒤져버리고 다 묻어두는 것도 방법 당중에 어디게 불지? 오케 하니? 인 가서 세용지말라고 하네. 억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둬라. 애쓰지 말라. 슬프고 괴로운 건 너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. 받아들여야죠, 그네. 집에 차키를 놓고 와서 불도 안 켜고 다시 들어갈 때 있잖아요. 가만대서 뭐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불을 켜면 내가 뭘다 잘못한 것 같아요 책도 안 읽으면서 책상은 왜산 거야 자키는 저기 걸어놨어지 센서도 고장난 건왜안 붙였어 그냥 넘어진 거예요 누가 기다릴까 봐 서두르다가 안 다쳐서 다행인 거고 다음부턴 불 켜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할머이 말했다 사는 건 후회와 실패의 반복이라고 나는 빈정거렸다 그럴 거 살아 뭐하냐고 내 몸은 다시 말했다 더 멋지게 후회하고 실패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 졸지 말라고 어깨 피고 고개 빳빳이 들고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